이제 오름차순을 할때 달성률의 오름차순인데 옆에 판매순위가 달성률과 완전히 순서가 일치하죠. 왜냐하면 판매순위를 달성률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더블클릭해 보시면 k 4 달성률 사과주스죠. 사과주스의 달성률을 달성률 전체 범위를 이용해서 내림차순으로 구했습니다. 달성률이 작으면 꼴등이고 높으면 1등이 됩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 판매 순위는 판매 실적 금액에 대한 순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실적 금액 이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K4가 아니라 J4가 돼야 되고 J4부터 J23까지의 범위가 돼야 되겠죠. 이제 엔터 쳐주시고 콤마가 빠졌네요. 콤마 달라 제4다 달라 제23 해주시면 이제 등수가 구해지겠죠. 이제 등수가 맞게 구해지면 등수가 이제 10등 미만인 거죠. 10 미만이기 때문에 판매 순위가 10 미만인 것 중에서 차를 골라주면 이렇게 3개가 되겠죠. 이거 3개를 합치면 4,470이 구해집니다. 이제 자료값을 정확히 입력하셨기 때문에 결과도 모두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